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진능 부품, 이 스마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지능 부품은 만드실 때 단품에서는 안 됩니다. 어셈블리 환경에서만 생성이 가능하고 주 메뉴 도구에 가시면 진능 부품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셔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런 어, 형태의 어떤 조립품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당연히 얘를 먼저, 어 부착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걸, 이제, 홈을 파줄 겁니다. 벽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구멍은 미리 가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멍 위치에 맞는 나사 구멍을 이 벽에다가도 뚫어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패스턴을 가지고 볼트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한 번만 한다고 그러면,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런 어셈블리 작업을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된다 고 그러면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스마트 컴포넌트 이 진흥 부품 개념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아주 빠르게 쉽게 진짜 번개처럼 작업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잘 응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스마트한 어셈블리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을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어이 단품을 먼저 열어보시죠 솔리드웍스에서 파일 오픈해보죠 그래서 수업자료 중에서요 스마트 컴포넌트 안에서 힌지라는 부분 있죠 요거를 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뭐부터 만드셔야 되냐면 실제로 그림처럼 이 벽에 이 힌지의 요 뒷부분이 체결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스마트 메이트 있죠. 메이트 레퍼런스 있죠.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죠. 찍고 메이트 참조 영으로 메이트 레퍼런스가 되겠죠. 자, 이름은 기본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참조로 면만 잡겠습니다. 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이 벽에 그렇죠? 서로 마주 보면서 부탁했죠. 그래서 어, 뭐 일치로 잡으시고요. 서로 반대맞춤 반대, 반대 맞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그대로 두겠습니다. 기본 모두 하면 상황에 따라서 얘가 어, 서로 마주 볼 수도 있고 서로 반대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보죠. 일치로 하고요. 그냥 반대맞춤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OK 하면 메이트 레퍼런스가 하나 생겼죠.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해서 저장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셈블리로 들어오죠. 취소하고요.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어셈블리 수업자료 안에 스마트 컴포넌트 안에 요테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첫번째 벽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와야겠죠. 자 원점 찍고 이 베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요. 베이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베이스라는 것은 스마트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틀린 거고 저는 나사 구멍까지 뚫어야 되니까 베이스는 하나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컴포넌트는 어떤 형태의 스마트 컴포넌트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모델링하는 방, 작업하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모든 스마트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새로 오시면 한번 할까요 여기 힌지 있죠? 힌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제가 메이드 참조를 만들어놨으니까 드래그하면 벽에 이렇게 착 달라붙을 겁니다 손넣으면 이 벽이랑 반투명 벽이랑 일치구석이 오케이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위치, 거리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정도로만 배치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 일단은 요부분다 홈을 뚫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베이스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베이스 파트 편집하고 들어와서 여기다 대고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면이죠. 이 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만드는데 일단 베이스가 보이면 면 선택이 좀 그러니까요. 솔리드 바디를 잠시 숨기게 해놓죠. 그런 다음에 요소 변환 하면서요. 면 찍고 개별 내브루프 체크하고요. 요 모서리 하나만 찍음으로서요 내부루프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끝났으니까요 오케이 하고 빠지나온 다음에 이 스케치 가지고 돌출컷 하죠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공면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면까지 뚫겠는데 실제로 뚫릴 대상인 솔리드 바디가 안 보이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숨겨놨던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뚫으면 이제 뚫린 거죠 좋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값을 뚫고 이 스케치를 그래서 살짝 옵셋한 다음에 여유값을 두고 뚫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면 이동 기능을 쓰셔 가지고 살짝 좀더 크게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이 위치에 구멍을 뚫어야겠죠. 나사 구멍을 뚫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멍 가공 마법사로 구멍을 한번 뚫어 보죠. 자, 나사 구멍입니다. 탭 구멍 직선 탭 하시고요. KS 태 구멍 M3짜리로 뚫죠. 저는 기본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6에 8.5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요. 위치에 와서 3 스케치 일단 밖에서 이 면에 갖다 대면 면이 하이라이트 되죠. 그래서 어, 면상에 일단 찍어 놓겠습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면상에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면 찍는 작업은 이제 끝났죠. 아, 점 찍는 작업은 예시키 누르고요. 이 점이랑 여기 모서리 있죠. 안쪽 모서리 얘랑 동심 구속을 주면 위치가 맞을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이 점과 컨트롤 키 누른 채 안쪽 모서리 있죠? 동심 이렇게 위치를 잡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구멍에 대한 이런 가공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른 단품하고 매부 참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링크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어셈블리로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뜨면 항상 컨트롤 B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뭔가 변경이 일어났는데 어셈블리, 솔리드박스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힌지를 만약에 이 면상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긴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도 따라오겠죠. 따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힌지의 어떤 요소... 요소를 참조했고 힌지에 어떤 구멍하고 동심 구슬에 걸려있기 때문에 따로 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일단 저장할까요 예, 모두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스마트패스너 가지고 어, 올라오지 않았나요 툴 박스 에덴하고요 스마트패스너 확인 요 구멍에 추가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크기는 한번 보죠 이렇게 하고요 사이즈 좀 작죠 그러니까 길이를 한10 정도로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죠 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낯선 어, 표시도 해놓죠 뭐 오케이 누르죠 하면 이제 모던 어,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보이게 할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얘를 움직여 보면 드래그하면 컨트롤 비하면 같이 다 따라오겠죠 안 따라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스마트 패스너가 살짝 에란가요 다시 한번 기능 억제 했다가 기능 해제를 해보죠 잘 따라오죠? 예 좋습니다 자 요정도 작업이 됐다 었 그러면 이제 스마트 컴포넌트를 생성할 준비가 단계가 끝난 겁니다 자요 상태에서요 어, 도구에 가시면 저 밑에 아마 스마트 컴포넌트라고 있을 겁니다 번개 모양 어떤 아이콘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지령 부품 만들기 아니면 따로 진흥 부품 만들기라는 명령을 꺼내놓고 쓰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증이 명령 어셈블리에 있죠? 어셈블리를 찾으다 하시면 여기 번개 모양 진흥 부품 만들기 있죠?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꺼내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빼죠? 자, 진흥 부품 만들기 하시고요. 진흥 부품화 시킬 부품은 누구죠? 요거면 되고요. 바람과 요거고요. 얘와 함께 따라갈 부품은 여기 볼트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숨겨지죠. 표시하면 표시되고 숨기면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얘가 진흥 부품화되면서 같이 따라갈 피처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랑 커홀줄이랑 구멍 이 있죠. 나사구멍. 동시에 뚫었기 때문에 한개만 한 잡으면 양쪽 다 잡힐겁니다. M3 나사구멍이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됩니다. 혹시나 이상한 놈이 선택된다그러면 아예 여기 트리를 열어가지고요. 열어가지고 여기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죠. 그리고 OK 누르죠. 그러면 아이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번개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수축할까요? 자 저장 한번 하죠. 모두 저장하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데서도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재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부품 사입하셔가지고 저장해놓은 얘를 끌어다 쓰면 되겠고요 하나는 얘를 아예 이 여기 있죠 설계 라이브리에 등록해 놓고 쓰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다가 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 컴포넌트 어떤 폴더에 집어넣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폴더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새 폴드 작성 이거찍고요새 폴드 작성 하시면 이렇게 테스트나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보죠 여기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폴드 열기해보시죠. 마우스로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될까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프로그램 데이터 솔리드웍스 안에 디자인 라벨 안에 테스트는 방이 생기고 그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찍고 얘 찍고 그 위치에다가 등록하겠다. 라벨 추가. 요힌지라는 것을 요 파일 이름. 요 이름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파일명. 음. 자, 파트 형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OK 누르면 여기 등록이 되죠. 여기도 있고, 근데 얘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얘는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 수업자료요. 여기에 있는 거고, 그렇죠. 얘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두개 다른 거예요. 사실은 자, 모두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스마트 컴포넌트 만드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창을 닫죠. 그럼 얘를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방법 등록한 다음에 재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메일 위치에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놓고 어, 사용하셔도 작동은 잘합니다. 자, 일단 이제 재활용 개념에서 파일 새 파일 어셈블리 새로 하나 만들어보죠.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을 똑같은 위치, 에 우리는 타겟 아세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자 가져오죠. 원점에다가요. 타겟이라는 부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아, 제가 기존에 했던 흔적이 남아있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죠. 자, 저장을 하죠.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온 것을 가져와다가 가져다가 이제 체계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미의 위치에 저장해놓은 요거를 끌어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 부품삽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힌지, 열기, 여기 갖다 대면, 커스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기 벽이 서로 두 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스마트 메이트, 어, 그, 3조 메, 뭐죠? 메이트 참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여기 클릭해가지고, 위치 잡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들어왔죠? 그럼 얘가, 어? 선생님, 구멍도 안 뚫려있고, 볼트도 체결 안되있고 뭐, 홈도 안 파져있고, 뭐, 다안 되는데요? 원래 안됩니다. 안되는거예요 이렇게 일단 갖다 놓고 나서 얘를 이제 진흥 부품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찍으면 화살표 보이죠? 여기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뭐 진흥 피처 삽입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진흥 피처 삽입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품 찍고 이 화살표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요런 피처가 자동으로 생성될 거고 이런 부품도 따라와서 부착될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만 잡아주면 돼요 파란면에 해당되는거 이 면이죠 이 면을 한번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K 누르죠 그러면 제가 알아서 어떻습니까 와 신기하죠 다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렇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피치도 다 되고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장해놓은 파일말고 설계 라이브러리에 등록해 놓은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가끔씩 이게 뜹니다. 그래서 문서 힌지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도 않은데 계속 열려 있다고 라 뜹니다. 일단 얘예 누르고요. 일단, 예,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저장을 하십시오. 저장하고요. 얘를 창을 닫고 한번더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해당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나? 얘를 끌어다가 한번 써보죠. 이렇게. 야, 그래도 뜨는데, 그냥 얘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면상에 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하죠. 그럼 이 위치에 가버립니다. 같은 위치에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죠?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어떤 때는 솔리드 웍스를 한번 아예 껐다가 한번 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잘 돼요. 그럴까요? 진짜로? 한번 저장을 하고요. 솔리드 웍스를 아예 꺼버리겠습니다. 끄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파일에서 작업했던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등록해놓은거 있죠 디자인 라이브러리 툴박스 일단 올리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테스트 방안에 만들어놨던거 있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한번 부착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도 그러네요 일단은 그냥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면은 일치됐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얘 번개, 얘 찍고 번개 모에 양 떠져. 얘 찍고 이렇게 하면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 없이 잘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까지 위치, 잡, 위치 관계 안 걸렸으니까 얘를 드래그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그렇죠? 업데이트 한번 해주면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컴포넌트로 이렇게 라이브러에등록하는걸 끌어다 쓰면 그런 메시지가 뜨는데 정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면상에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얘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 면하고는 반투명, 이 파란 면하고는 면일치가 걸렸으니까 오케이 하고 얘를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어, 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론 얘를, 그렇죠. 방향을 반대로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회전하셔도 되지 아니면 자, 이면이랑, 어 일단 메이트 한번 걸어볼까요, 그럼요? 이면이랑, 이면이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요 위치만 잡을 거니까, 저는 위치 배치만 사용 체크하고, OK 누르고, 일단 마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메이트 걸어야겠죠? 메이트에서 거리 메이트 한번 걸어보죠, 뭐. 그 대신, 금방 요거 체크해놓은 거 해제 꼭 하시고요. 저는 음, 이 면이랑 이 면이랑 이렇게요. 한10 정도로 작업을 하죠. 이렇게 띄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하고도 위치관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예, 그렇게 하고요그 다음에 얘 찍고 덩개 모양 뜨면 이렇게 뜨고 뜨고 면만 잡아주고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만 유식한게 메시지 으니까 위아래는 움직이겠죠. 얘는 다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음, B 업데이트하면 잘 따라오게 됩니다. 자, 요게 지능부품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능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어, 이거 있죠? 이게 지능부품화 시킨 부품이죠. 얘를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지능피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정의된 어셈블리에서 편집 요거 누르셔가지고 어셈블리에 들어와서 여기 켜져 있죠 요 상태에서 정의 편집 누르셔 다시 한번 편집하시고 어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순으로 간단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어 요거는 지운 다음에요 창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도 창을 닫죠 얘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 말씀드렸지만 진난 부품은 이 파일 전체를 뭐하는 겁니까? 템플릿도 아식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파일 전체를 템플릿도 아식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태를 만드냐에 느 따라서 이 진흥 부품을 설계하는 것은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개괄적인 어, 것을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잘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진흥 부품을 만드신다 그러면 설계 작업이 훨씬 더 자동화되면서 스마트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